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개발자 노트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목을 봤는데 어, 금칙어 관련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제 새벽에 갑자기 업데이트가 있었죠 바로 금치어 때문이었는데 나이금치어 아, 내용이 지금 안 그래도 패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여기 지금 보유류가 금치어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상한 해석으로 말듯이 달라져버린 단어였죠. 아 이걸 또 이렇게 걸려버리냐? 자, 그리고 특정 사상에 대한 단어들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금칙어가 적용됨으로 인해 기사단장님의 채팅 혹은 닉네임의 채팅금칙어가 표시되어 파티플레이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여기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웃음> 이 부분은... <웃음> 조금 먹이가 없네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금치거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저번에 일러스트 사건도 그렇고 요즘 뭔가 이상해요 여기는 아무나 막 자기가 넣고 싶은 패치들 막 넣을 수 있나봐요 뭐 아무튼 요 앞에 내용들은 뭐 이런 금치거들 때문에 전수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고친다고는 합니다 어 그런 의미로 4월 7일자죠 4월 7일 오전에 3천다이어를 준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또 저놓고 나중에 또 걸리면은 또 조심스럽게 적용됐다고 죄송하다 하겠죠. 다음 내용은 이제 4월 중순쯤에 업데이트 될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프리셋 이제 다양한 게 프리셋을 할수 있도록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현재는 지금 테스트 단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나마리에가 먼저 하늘의 소호자를 넣습니다. 보면은 2번 프리셋에 넣고 있고요. 자 여기 다음에 라스에서 1번 프리셋에 또 하늘의 소우자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이한 가지 아티팩트로 한 캐릭터만 착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 프리셋 번호가 다르다면은 중복해서 이 아티팩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복사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한 캐릭터당의 기준으로 프리셋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사당 프리셋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1번 필드를 해놓고 어,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터가 다 1번 프리셋으로 맞추게 되면은 그 필드 전용 사냥으로 다 맞춰지고 만약에 결투장 전용으로 모든 캐릭터를 세팅해주시고 결투장으로 딱 저장을 하시면은 불러올 때이 결투장, 이 결투장으로 딱 불러오면은 모든 캐릭터 세팅이 이 결투장 세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노가다로 바꿨어 했는데 요거는 프리셋, 내가 처음 정하는 이 프리셋만 잘 적여놓으시면은 정말 게임 편하게 할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매번 뭐 무기 바꿔끼고 아티팩트 바꿔끼고 하는 그런 고생이 아주 덜어지게될것 같고요. 같은 느낌으로 이제 팀 변성에서도 이렇게 프리셋으로 변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벌전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캐릭터 하나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프리셋을 눌려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복적으로 아이템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버그 같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 부분 아티팩트 뭐 이렇게 여러 개 끼우면서 능력치가 뭐 중복으로 적용된다던가 아니면은 패시브 효과들이 중첩으로 됐다고 해서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버그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긴급 패치로 해결만 잘해준다면은 이 프리셋은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죠. 이렇게 프리셋이 4월 중순쯤에 아무래도 2주차다, 3주차 그때 업데이트가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나온 언급들이 그랑주얼 수급이 또 개선된다는 내용과 심연의 회랑의 보상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양한 게임 시스템으로 그랑주얼을 수급하는 그런 내용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은 주간 업적에 모로의 축복 퀘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주간으로 퀘스트 클리어 할때 최종 보상으로 그랑주얼을 받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 생각하는 주간 업적에 그 다이아 받는 공간이 그랑주얼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 그리고 선물점 보상으로 그랑주얼이 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이제 골드 말고도 그랑주얼을 파밍할 수 있으니까 어, 선별전이 좀더 매칭이 잘될것 같네요 안 그래도 다섯 번째 선별이 티켓을 세장이나 소모하다 보니까 좀 매칭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그랑주어를 얻으니까 아무래도 매칭이 빨리빨리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심연의 회랑 내용인데 자, 어려움 이상 클리어에 따른 그랑스톤 조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SSR 등급 그랑스톤이 그각을 돌아도 얻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으로 조각을 준다고 하네요 자, 어려움 난이도에는 SSR 어, 그랑스톤 조각으로 준다 하구요 매우 어려움 이상에서는 SSR 그랑스톤 조각을 확정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확정이네요 확정 그럼 매우 어려움 그각 두개 다 그랑스톤 조각을 확정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각에서는 어, 개수를 또 올려주려나 아니면 둘다 한판당 한개로 줄려나 요거는 아마 100개를 모아야 하나주는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100판 돌리면은 충분히 SSR 그랑스톤은 어을 텐데 요거 이제 조각이 몇 개가 하나가 되는지 요것도 아주 밸런스에 영향이 갈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골드 상품에 대한 효율이 상향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캐릭터의 성장에 필로한 골드에 비해서 다이아, 다이아로 골드 구매할 때그 비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돼서 골드 비용을 아마 늘릴 계획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다이아로 구매할 때그 골드 개수만 올려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게임에서 골드를 획득하는 비율을 올리면 안되나? 꼭 다이아로만 해결해야 돼? 자동사냥에 골드 비율만 올려줘도 충분히 다 해결된 내용인데 여기 부분은 딱히 바뀔 생각이 없나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업데이트되는 고대 웨폰입니다. 오르타하고 윈 웨폰으로 되어있고요. 제우스하고 아테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쪽이 이제 제우스일 것 같고요. 번개의 숨결 제우스라고 합니다. 어 번개의 숨결, 일단 고대 웨폰 애들은 뭔가... 각 속성별 추가 공격력을 갖고 있는데 번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게 될지 어떤 패시브로 달게 될지 또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쪽이 아테나인데 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아테나의 느낌과 많이 다릅니다 어, 이게 또 이미지가 지금 바뀌었네요 맨 처음 올라왔을 때는 약간 일러스트가 완성이 덜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완성된 일러스트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배경 색상이나 느낌이 그냥 어둠 속성이었는데 이게 윈웨폰이야? 제우스가 딱 봐도 오르타 거고 여긴 아무리 봐도 카르트나 준이 껴야될 것 같은데 야 이쪽이 윈으로 나와? 어떻게든 윈을 큐브라고 <웃음> 강조를 할것 같습니다 과연 패시브 뭐가 나올지 또 기대되고요 좀헬리오스처럼 뭔가 좀 다른 능력체가 붙어야 윈을 쓸텐데 윈한테 물속성 공격력 증가 요런 거 붙어버리면은 굳이 뽑아서 쓸까? 어느 정도만 키우면은 마티보 샤크만 클리어는 되니까 그두 보스를 위해서 요걸 키운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소가금, 무가금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여기에 맞춰서 정령전에 시즌이 바람 속성에서 다른 걸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 두개 고대 웨폰두개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발자 노트 내용은 끝나게 되고요. 일단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뽑기가 나온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뽑기 주기가 음... 너무 이 게임은 짧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일 수요일 날또 패치 노트가 올라오게 되니 어떤 점이 또 바뀌게 될지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